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3분 주산 동영상 12일차 10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에서 50 이하의 수를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숫자에는 보수와 짝을 연습하는게 나오니까요 잘 따라해 보세요 먼저 털고 13을 더해 보겠습니다 3에다 13에 또 3을 더할거예요 그럼 여기서 활용할 수 있죠 자, 5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3의 작은 얼마죠 2 네, 동시에 내려주세요 그 다음 7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우선 올리고 자, 5가 내려왔을 땐 머리 꼬리 이용해 주라고 랬죠 7의 꼬리 2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8을 더할 겁니다 8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줄 수 있죠. 8에 대한 보수 2를 빼주면 31입니다. 다음 26 26. 여기다 8을 더할 겁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 그 다음 8. 머리가 내려왔죠. 8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 3. 네, 동시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6.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보수 4 빼주고요. 그 다음 더하기 9 아니까, 얼마죠? 49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24. 더하기 3을 할 겁니다. 5를 활용하면 되겠죠? 5에다, 아, 여기 5가 남아있으니까 3을 더하면 3의짝 2를 동시에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8을 더할 거예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빼줄 수 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을 더할 겁니다. 4밖에 안 남았죠? 그럼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줘도 되지만 7에 대한 꼬리 그냥 7에 대한 꼬리 이렇게 1을 올려 주면 돼요. 그러면 42가 됐습니다. 자, 친구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거 항상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5의 짝 1과 4, 2와 3, 3과 2, 4와 1. 그리고 머리꼬리, 7에 대한 꼬리는 2, 머리는 5, 6에 대한 머리는 5, 꼬리는 1, 이거 머리꼬리 9까지 하는 거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주사는 보수, 짝, 머리꼬리만 알면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제가 하루에 세문제씩 내는 문제 유형별로 내니까, 이거 1일부터 잘해대로 연습하면요, 주사다할수 있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